이거렇게 이건 3단계 가능해, 가능해. 신길 짬뽕만큼 안양에도 매운 짬뽕이 있다고 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4단계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이렇게 이 3단계 가는 응. 응. 거예제는 2단계 가안해 어? 오, 야, 이와야 이거 야 이거 들어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들어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 여기 불을먹어야좀 음. 음. 음. 매운 맛인데? 왜? 음. 큰했네 음. 음. 왜? 양마 먹었으면 서클 그... 음. 오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어야겠다 성장해요 아니야 저 속이 좀애리다아 근데? 어 맵다 <웃음> 나는 고춧가루를 더 넣을 생각이야 고춧가루를요? 네 매운데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고?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응그저 캡사이신이 더 맛이 없어서 그고가다가고매어 고춧가루 사당까지고가 있으시대 그니까 고춧가루 맛이 없 매워하면서 끝까지 먹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군덕이 많다, 바로. 깊숙이 들어